지난 20일 부평구 여자축구단 f c 공감이 백운구장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평구 부계삼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2일 사랑이 꽃피는 나무 시범거리 조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12월 첫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 여성축구단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20일 부평구 여자축구단 FC공감이 백운구장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여성축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시작된 FC공감은 부평구청 직원과 부평구 체육회 소속 직원, 부평구민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나이대 역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FC공감 선수들은 앞으로 정기훈련을 거쳐 타지역 여성축구단과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FC공감의 한 선수는 20년 전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공을 차보고 오랜만에 다시 차보는데 정말 즐겁다며 여성들은 단체 운동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많은 여성들이 단체 운동의 재미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영남 FC공감 회장은 승부를 떠나 함께 뛰고 땀 흘리며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여자 축구단으로서 의미 있는 도전을 통해 부평구를 알릴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부평구 여자축구단의 실력이 뛰어났고 모두가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여성 친화도시 부평에 걸맞게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 북계삼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2일 2021년 하반기 자치계획 사업 중 하나인 사랑이 꽃피는 나무 시범거리 조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가로수 냉해방지와 예술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기적의 도서관 사거리부터 북계동 한국장로교회 부근 가로수 50여 그루에 직접 손으로 만든 뜨개옷을 입히는 사업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봉사자가 직접 손뜨개 작업에 참여하고 구산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에서 손수 만든 꽃차를 선물하는 등 북의 3동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황선랑 북의 3동 주민자치회장은 추운 겨울 뜨개옷을 입은 나무를 보니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며 이 사업을 주관한 살맛나는 경제환경 분과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북의 3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예술거리가 조성된 것을 축하한다며 내년에는 가로수 뜨개옷을 입히는 사업이 더 많은 거리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이 주최한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건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부평구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부평구 청소년들이 지난 20일 연탄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취약계층 총 12가구에 연탄 6천 장을 배달하며 온정을 나누었는데요.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우리 이웃들의 겨울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20일 부평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랑의 김장김치 행사를 열어 107가구에 약 1,000kg의 김치를 나누었습니다. 겨울이면 항상 김장김치를 나누며 소외된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는 우리 이웃들이 있어 항상 든든합니다. 부평구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을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또 50대 연령층, 우선접종 대상군 등의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별 권장접종 간격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추가접종 기간에 대한 착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는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개량을 위해서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2022년 1월 검침분부터 차로 평균 10%를 인상합니다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노후하수관 정비 및 노후하수시설 개선사업 등에 전액 사용됩니다 다만 다자녀가구 가정용 사용료의 20%가 감면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앞서 북계 삼동에서 뜨개옷 입는 나무사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로수에게 옷을 입혀주는 이유가 뭘까요? 가로수나 나무 등에 털실로 뜬 덮개를 씌우는 것을 그래피티 니팅이라고 합니다. 2005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친환경 거리 예술인데요. 겨울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고 그 거리를 더욱더 따뜻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저 미관상의 이유 때문만은 아닌데요. 이렇게 옷을 입혀주면 추운 날씨에 가로수가 동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해충 발생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평구의 거리에도 더욱더 따뜻한 옷을 입은 나무가 많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에웃새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소식지, 부평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